시제품 제작에어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단연 품질의 확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요리를 할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 어느 쪽이 시행착오가 더 적을까요? 시제품 제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설계자와 설계업체에 따른 역량이 천차만 별인 가운데 예비 창업자로서는 이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허니들 시제품을 가르켜 투자를 부르는 창업 만능키라고 합니다. 창업 단계에 있어서 완성도 있는 시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최적화하여 구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공적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도 고려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시제품을 잘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남규입니다. 창업 이후 성공적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제품 연구 개발비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양산 구축에 따른 투자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시제품의 구조와 설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또는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안목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번 시간 예비 창업자의 눈높이에서 항상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시제품 개발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한 제품 개발을 우리는 성공적인 시제품 개발이라고 합니다. 시장성은 매출 관점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비용 관점에서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원가 구조와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시장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고 있을 때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제품은 이두 가지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매출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시제품의 사양을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의 증가를 시장성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판매할 시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고객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임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세상을 대상으로 어떤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성능을 갖춰야 하는지 입맛에 맞는 가격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디어를 실제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증하는 수단이 바로 시제품인 것입니다. 시제품은 쉽게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로 움직이는 표적을 센싱하여 추적하는 것에 비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움직이는 표적을 트렌드라고 하며 이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장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장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반복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민첩하게 피부팅을 해야만 변화하는 트렌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첩하게 세상을 잃고 업그레이드를 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시제품을 한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제품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가망 고객의 반응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시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해서 새로운 시제품을 다시 시장에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경우 7분 정도 이러한 시제품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디자인 리뷰라고 하고요. 보통 가망고객이 될수 있는 모니터링 그룹을 정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제품 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고가의 제품이라면 샘플 수량이 10개 미만으로 진행이 되고 저가의 공산품이라면 수백여 개를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시제품 사양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 관점에서 시제품의 사양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성능을 갖추었다면 경쟁자에 대비하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산을 고려한 시제품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품에 적용되는 부품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중에서 이미 양산하는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요소품은 직접 개발해야 합니다. 또 요소품을 결합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설계하거나 양산한 경험이 있는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장성과 수익성에서 성공적인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단계에 대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기술사업화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기술 사업화는 좀더 전문적인 용어로 기술 성숙도, 어, 영어로는 technology readiness level이라고 하며 보통 9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때 홀수 단계는 실행단계, 짝수 단계는 검증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제품 개발은 1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로 시장 조사를 통해 타겟 고객이 원하는 개발 목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렇게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기능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실험실에서 기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 개발 단계라고 하며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원천 기술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증된 결과물이 3단계이며 이것을 프로토타입 또는 컨셉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스케치로 그림을 그려 가면서 상상만으로 검증하는 조감도부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설계 또는 시뮬레이션하거나 실제 경쟁 제품을 분해하여 컨셉 시작품을 만들어 보는 단계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생각을 손끝에서 시각화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또한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 컨셉은 터크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검증받게 됩니다. 4단계는 투자자로부터 검증받는 단계로 투자자는 주로 전문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때는 3단계까지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패키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이 주간기관이며 정부는 투자자가 되어 예비창업자의 IR에 대하여 투자하게 됩니다. 5단계 시제품 개발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른 실제 기능에 완성도 있는 디자인과 성능까지 확보한 제품으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샘플을 제작하여 시장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과 업그레이드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단계까지가 바로 시제품과 관련한 단계입니다. 6단계는 시제품을 가지고 KC 인증을 받는 단계로 제품 안전 인증과 사용자 인증이 필수 인증입니다 7단계는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시제품 개발에 비해 인프라 구축은 금융 제작이나 공장 설비, 서브 구축 등으로 비용이 CFM 개발에 비해 10배 이상 더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단계는 생산 인프라에 대한 인정으로 음식물의 해섭 인정이나 의료기기의 GMP, 농산물의 GAP와 같이 안전과 관련한 필수 인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출하 및 판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화 과정은 계획된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이를 통해 점차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는 없어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솔루션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시제품 개발 솔루션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품을 선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후 기구와 회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기구 설계는 사출과 도색, 후가공, 조립, 포장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회로 설계는 아트워크, 드릴 앤 라우팅, 부품 장착, 테스트, SMT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테스터 리허설, 인수 및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개발 솔루션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점을 창업한다면 최소한 주방에서 요리를 할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요리를 할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 어느 쪽이 시행착오가 더 적을까요? 시제품 제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어서 시제품 개발 솔루션의 리스크가 가장 큰 기구 설계 단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구 설계는 MOQ 즉 Minimum Order Quantity 즉 최소 주문 수량과 재질에 따라 가공 수단이 달라집니다. 3D 프린팅 방식은 고무나 플라스틱의 소량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소량 생산이라도 비철금속과 철금속은 CNC 가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진공주형, 진공성형 방식도 있습니다. 진공주형은 나무 형상에 열을 가하여 진공으로 압착하는 방식이며 FRP 자동차 범퍼와 같이 단품 위주의 특화된 형상 제작에 사용합니다. 진공성형은 검형 형탈에 전기열을 적용하여 진공으로 흡착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도시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조는 형틀에 샘물을 넣고 제조하는 방식이며 사출검령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스틸로 되어 있어서 기술사업화 단계 중 7단계 즉 시설 구축 단계에 적용합니다. 이것은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최종 양산 단계에 적용합니다. 이외에 알미늄 프로파일, 검형 프레스 등의 수단이 있습니다. 시제품 단계에서는 주로 수백 개 이하의 수량을 제작하므로 3D 프린팅이나 CNC 가공, 진공주형, 진공성형 그리고 주조 방식이 주요 구현 수단이 됩니다.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므로 저렴한 생산 수단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제품 개발할 때 주의할 것은 외주 개발을 할 것인지 자체 개발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 대부분 외주 개발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한정된 자원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하므로 외주업체 선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외주 개발의 경우 외주업체의 개발과 제조를 모두 의뢰하는 ODM 방식과 제조만을 의뢰하는 OEM 방식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의 경우 대부분 ODM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주 용역 설계를 맡길 때 주의할 점은 설계자라도 분야별 설계 역량이 천차만별입니다 단순 제품 형상 설계만 가능한 설계자부터 제품의 양상까지 문제점을 고려한 아키텍처 수준의 설계자도 있습니다. 설계 특성도 가전제품 설계와 연구개발 설계, 공정설계, 포장설계에 따라 대상과 차원이 전혀 다르며 설계를 역시 그래픽 디자인에 특화된 설계와 제품 기능에 특화된 설계자는 시제품의 결과물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기구 설계와 회로 설계, 프로그램 설계의 영역도 구분되어 전문 영역이 저마다 다름으로 설계 파트너를 선정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정밀 장비 설계나 가전제품을 설계 하는데 이때 그래픽 전문 디자이너가 설계를 한다면 외관은 미려하지만 기능과 성능 구현에 있어 완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수준도 업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아이디어를 단순 그림이나 외관만으로 설계하는 스케치 수준의 컨셉 디자인부터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CAD나 CAD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고단위도를 구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또 실제 샘플로 제작하는 시제품 설계와 검역 및 양산 공정을 고려한 설계, 나아가 출하 및 유통 AS까지 고려한 설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주 용역에 설계를 맡길 때는 시제품 제작 목적을 위한 제품의 완성도를 명확히 정해서 의뢰하여야만 합니다. 먼저 시제품의 제작 목적은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러한 제품을 만든다면 고객이 구매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 없이 바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든다면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은 제품 자체의 상품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합니다. 시제품을 제작해 봄으로서 사업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고객은 실제로 출시되는 시제품에 대하여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획된 실험을 통해 생각으로만 있는 제품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테스트해 보는 기회인 것입니다. 둘째, 시제품을 통해 사업성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사업성은 시장성과 기술성, 수익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성 관점에서는 잘 판매될 것인가? 기술성 관점에서는 가성비를 구현할 수 있는 양산이 가능한가? 그리고 수익성 관점에서는 순이익이 날수 있는가?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매출이나 비용 관점에서 산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시제품을 통하여 확인된 개선사항을 적용한 최종 시제품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제품은 1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정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 고객의 눈높이를 맞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제품 개발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일회성이 아닌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반영된 시제품을 완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압축된 시행착오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시제품 개발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업 MB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지원사업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제품의 제작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시제품을 완성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 작동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능 구현용으로 제작할 것인지 또는 디자인 검토를 위한 디자인 모컵업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혹은 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필수 인증 취득을 위해서 성능 검증용으로 출시 제품에 가까운 워킹 모컵업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제품 제조 공정을 개발 위해서 생산성과 양산성을 검토하는 용도의 시제품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가장 적합한 완성도를 결정하여 그에 맞는 설계자와 설계업체를 선정해야 좋은 품질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 제작은 시장의 요구사항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제품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계획된 실패를 고려한 예산 배정이 중요합니다 단한 번에 개발된 시제품으로 결코 양산까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와 개발자의 상황을 고려한 시제품이어야만 합니다 처음의 아이디어는 거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고객 관점에서 창업자가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시제품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산이 가능한 수준의 제품 설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설계에도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기능이나 디자인 또는 성능이 반영된 설계, 제품 인정을 고려한 설계, 제조 금연과 생산 공정을 고려한 설계, 제조 인정이 반영된 설계, AS를 고려한 설계, 유통 포장을 고려한 설계도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했듯이 시중에서는 제품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제품 설계를 잘 한다고 하지만 이는 그들의 관점이지 제품 완성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설계자와 설계업체에 따른 역량이 천체만별인 가운데 예비 창업자로서는 이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소한 제품 설계를 어뢰할 때는 업력이나 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산 제품으로 갈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시제품 제작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의 시제품 중 95%가 양산이나 판매로 가지 못합니다. 단지 이들 중 5%만이 양산 제품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가수는 양산 제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제품의 최종 단계에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예스라고 할수 있을 때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사업에 투자할 정도로 시제품의 사업성에 확신이 있는가? 지금 사는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으로 사업을 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는 여기서 창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제품을 통해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할 사항들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압축 경험과 그로 인해 가지게 된 전문성에 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애로기술 및 시제품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 또는 이후 확보할 기술을 정의합니다. 이때 확장성은 S커브가 아닌 J커브가 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투자를 부르는 창업 만능키 시제품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꼭 갖추어야 하는 기본 사양도 있고 만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또 목적에 따라 완성도를 정해야 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제품 제작에어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는다면 단연 품질의 확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품 개발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제품 단계에서는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품질은 기능, 디자인, 성능을 의미합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모두 좋은 품질의 시제품을 만드셔서 반드시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창업 꽃길을 걸으시기를 기대합니다.